그래서오오 뽑는 거 어떻게 뽑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노블록스가 정말 영약해. 이게 매우 간단하게 뽑는 거. 자. 원래 처음에는 잘안 나와요. 원래 처음에는 안 나와. 근데 처음에는 약간 스택 쌓는다고 생각하면 돼. 자, 안 나왔죠? 어, 안 나왔어? 이게 근데 두 번째부터 약간 이렇게 주작으로 가야 되는 게 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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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래 두 번째부터 까지 잘안 나옵니다. 예, 원래 두 번째 까지 잘안 나와요. 근데 이게 세 번째부터는, 이게, 원래 첫 번째, 두 번째는 스테이야 어, 세 번째부터는 이게 여러분들 잘 봐요. 자, 내말 아무도 안 믿지? 자, 잘 봐. 아이, 봐봐. 이게 세 번째거든요? 세 번째까지는 잘안 나와요. 에이, 당연한 겁니다. 어, 당연한 거예요. 원래 세 번째까지는 잘안 나오게 되어 있어. 음, 음. 이게 이유가 있단 말이지. 원래 세 번째까지는 여러분들 좀 나오기 힘든 그런 게 있어요. 어, 약간 스택스 안온 거지, 그러니까 간다 가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네 번째에서 바로 자, 네 번째 잘 봐. 맞치 우리 랭커분께 어 뭐야 우리 랭커분 제가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쭤볼게요 자 백날은 랭커 갈수 있나요 없나요? 예 근데 솔직히 뭐 백날은도 뭐, 뭐 랭커 충분히 여러분들 갈수 있죠. 어. 자 음. 그냥 그냥 나올 때마다 다 뽑아내면은 솔직히 가능하지 않을까? 제작자 뇌물 주고 가시면 돼막 아. 여러분들 그 정도로 내가 답이 없어? 음. 랭커가 생각할 때무한모드에도 좋은 조합 이게 시청자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어... 조합 근데 이미 보석을 프리저한테 두고. 보석은 내일 새로 에 결제하면 됩니다 에 보석... 보석은 뭐 새로 보석은 이거 현, 현금이랑 물물교환하면 돼요 어.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아 이거 여러분들 보석 모으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이거 통장에 있는 그 숫자랑 그 물물교환 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예, 엘빈 토가 미오코 부르마 네즈코 대노 어. 엘빈 없고 코가 있고 미호크 있고 부루마 버렸고 레즈코 있고 데노 없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는 어떤 게 좋을까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기준으로는 나도 의외로 여러분들 오성 많거든요? 갖고 있는 게 올마이트, 디오, 그리고 엘렌 어, 방금 뽑은 풀이죠 그리고 팔콘 어, 이치고 랭고쿠 미호크 나루토 그리고 얘가 그 오비타 이게 뭐지 얘? 기억이 안나 갑자기 팔콘 뽑으면 흑은데 예, 저는 흑입니다 여러분들 <웃음> 알잖아 에로블록스 예, 로블록스 중에 제일 호구 백날은 그리고 사스케 아 사스케 어 그리고 어 사네미 마지막으로 오늘 걸떡결에 뽑아버린 탄 텐지로 이게 흑우다 절망편 <웃음> 이게 흑우다 절망편 억울하게 날라가버린 다이한테사과에 책임지고 사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석은 제가 내일 또 현질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예 네. 보석! 보석! 보석! 물물교환해온 현금이랑 내가 또 보석 여러분들의 현금이랑 물물교환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어... 토가 내놓고 미오코부르바 뽑으시고 대노 뽑으시고 그니까요 러 그게, 그게 없는게 좀 문제긴 해얘 예, 나는 약간 요런? 내 왼손에 내 왼손에 소가. 미쳐날뛰고있어 이간이런느낌 <웃음> 제가 다 똑팔려요 여러분들 하는 제가 제일 똑팔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꺾 찼다 뭐야 잠깐만 우리 위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 어? 안녕하세요 <웃음> 이십, 이십구 라운드 다녀왔습니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아 음. <웃음> <29 라운드 다녀왔습니다. 웃음> 좋다. 우리 랭커하랭커하아 이정도면 후구 인정? <웃음> 자 30만원쓰고 이렇게 된 후구 블랙말라카 <웃음> 블랙 말라크 오케이 오늘 랭커분까지 후구로 인정된 백나른이라고 합니다 <웃음>